네, 계속해서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 문을 딱 닫고 이렇게 동영상 찍다 보니까 진짜 좋네요. 하여튼, 아, 지난 동영상에서 하여튼, 모래주머니 착용법을 설명드렸는데, 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적용하시면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하게라도, 적용해 보시고 이게 내 몸에 충격에 대한 어떤 강도 아 내가 이 정도 충격은 견딜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시면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시면 안전해요. 근데 네? 문제는 몇몇 분들이 이제 욕심을 과도한 욕심으로 갑자기 중량을 올린다든가 또 이래 중량에 대한 개념 자체가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실수를 조금 하시고 그한 남자분들도 실수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 제가 지금 말씀 전에 말씀드린 동영상에서 얘기한 거는 자는 동안 착용하는 모래주머니입니다. 낮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낮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제대로 못하면 착용하면 더 몸이 더 나빠져버리는 수가 생겨요. 잘 때는 착용하면 건강이 더 좋아지는 효과를 치료가 더 빨리 일으켜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낮에 잘못 착용하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착용하면 위험한, 건강이 더 나빠져 버리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 조심스럽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 하여튼, 라 운동, 뭐 호흡법, 호흡법은 그냥 5초에 한 번씩 바람을 쉬는 거다. 이제 어 이런, 이런 거. 있고. 제발 보세요. 자바라 운동법. 처음, 이동걸 처음 보신 분들은, 자바라 운동법이라고 검색하셔서 꼭 보세요. 두 개, 두개 있습니다. 두개다 봐야 돼요. 네? 자바라 운동법 꼭 보시고. 네. 오늘, 저거, 오늘, 지금 시간 지금 보여드릴 거는 잠자기 전 다리 동작이에요. 그죠?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동영상을 명치 통증 때문에 여기에 돌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죠? 저 사람 했던 설명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응? 이거 저희 딸라이가 자는 방이에요. 저희 딸내미가 자는 방인데 여기다 그냥 보여드리는 거야. 제가 여기다가 요거를 하나 접어서 깔아놨어요. <웃음> 안 보이시네요. 응? 네. 그 아빠로서 얘가 유전적으로 그 타고난 저게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싶어서 그 아까 얘기했던 다리와 발부분에만 이라도 저렇게 얇은 요하를 깔아서 매트리스 밑에 넣어놔 버렸어요 약간 경사를 준 거야 얘가 건강해졌어요 진짜 건강해졌어요 잠자기 직전에 하는 다리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 동작은 여러분들이 어떻 하든 자기 직전만이라도 가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켜 두기 위해서 그렇게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잠자기 직전에 한 20분 전에 운동을 끝냈잖아요. 그때 이제 막 열심히 해서 피를 위로 끌어올려 놓은 거야. 그리고 한 20분 정도 조정 시간을 거쳤어요. 뭐, 어? 하여튼 뭐, 이빨도 닦고, 이런, 이런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는 거야. 어? 20분 했으면, 한 20분 지나면 바로 자세요. 또, 또 시컬 운동해놓고 한 시간 동안 딴짓 하고 자면 효과가 확 떨어져요. 자, 규칙은 지키면 지켜야 됩니다. 그죠? 일단 가장 간단한 다리 동작은 굉장히 쉬워요. 보세요. 가장 간단한 다리 동작은 자, 이제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왼쪽 발을 이렇게 천천히 갔다 갔다 움직여 주시면 돼요. 왼쪽 발을.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종아리 부분 그러니까 다리를 살살 이렇게 빠르게 하지 마세요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꾸물꾸물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해요 느껴져요 한번 해보세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실행하면 가스가 이동한다라는 게 실제로 느껴집니다 뭐가 꿈틀꿈틀 하면서 가스가 이동을 해요. 자, 이 오른쪽 무릎은 딱 늦게 되면 딱 세워서 딱 3분, 3분 동안만 세우고 있는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오른쪽 무릎을 세우면 오른쪽 다리에 있던 피가 이렇게 위로 쉽게 빠져 올라와요. 그래서 3분 동안만 세우고 3 분이 지나면 편안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분 자리 조정한 상태에서 누운 거예요. 배개도안베고 누웠어요. 모래주머니 착용하고 누웠습니다. 모래주머니 착용하고 저는 이 왼쪽 발목에 착용하고 있고 세 개를 착용했어요. 여러분은 두 개만 착용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세개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알았어잘해보세요 자, 3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을 내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다리를, 혹은 발을 천천히 움직여주는 겁니다. 천천히 움직여주는데, 최소한 5분. 10분정도는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자기 전에 좀 체했다. 체한 느낌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일찍 자려고 하지 마시고 한 20분이고 30분이고 계속 주무시지 말고 왼쪽 다리를 계속 움직여주다가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일하면 깨끗해져요. 체크가 완전히 풀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30분 이상 하기 전에 다 이제 잠에 골다가 주무실 텐데 최소한 5분은 해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5분은 네? 자첫 번째 다시 봅시다. 첫 번째 무릎을 세우고 3분 동안 다리를 천천히 움직여 두다가 발을 왼쪽 발을 왼쪽 발만 움직이도록 니다 왼쪽 발만 천천히 너무 빠르게 하면 잠을 못 자요. 움직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요. 이게 불면증 치료법이 되기도 해요. 불면증 들리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치료됐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불면증 치료법하고 통일한데3 분이 지나면 내려놓고 또 계속 왼쪽 발만 갖다 까딱 하는 거예요. 오른쪽 발은 움직이지 마세요. 왼쪽 발만 움직입니다. 자, 다리 동작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5분에서 10분 정도 꼭 실행해야 됩니다. 귀찮다고 3분만 하고 자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한 10분 정도 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10분 정도. 그리고 모래주머니를 착용했지 않습니까? 그죠? 모래주머니를 착용했지 않습니까? 자, 그냥 이렇게 주무시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이 팔뚝, 팔뚝 안쪽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이 무게가 이쪽 피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무거워지니까 자다가 또 잠을 깰 수도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팔이 무거워서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방하려면 예방하려면 잘 보세요. 손등을 손등을 바닥을 향하게 손등을 바닥을 향하게 이렇게 내려놓고 손톱. 그러니까 손가락 끝을 바닥에 꾹 누르면서 팔꿈치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그냥. 천천히. 팔꿈치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거 10번만 해주고 자면 팔뚝이 무거워지는 게 없어요. 10번만 해주면 팔뚝이 무거워지는 게 없습니다. 다리 동작은, 일단 제가 74강, 75강을 들으시면 좀더 세밀한 동작이 나오는데, 세밀한 동작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를 좀 강하게 이렇게 한 10번 정도 흔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가스가 왼쪽으로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혹시나 이 동영상 듣는 분 중에 만성 설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나 가스 실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테스트 삼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저는 오른쪽 아랫배 통증이 가끔씩 나타났는데 었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발을 대고 엉덩이를 드는 거야.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야. 흔들, 흔들어 주면서 왼쪽 다리를 이렇게 막 흔들어. 바람을 좀 불고. 이걸 한 10번 정도 해준 다음에 엉덩이를 내리고. 엉덩이를 내리고 가볍게 한 3분 정도 이렇게 해보고. 3분 지나서 내려놓고 이렇게 주무시는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좌우 비대칭이 나타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안 나타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자 저처럼 오른쪽 라인이 작아지거나 내려앉았다는 라게 확실한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쪽 라인이 작거나 내려 앉았던 분들은 고개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자, 고개를 똑바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려서 기울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들었다가 바람을 한번 불고 내려오고 머리를 들었다가 바람을 불고 한번 내려오고 머리를 들었다가 바람을 한번 불고 내려오면 오른쪽 목으로 혈관이 살아나면서 밤새 명치에 있던 가스가 식도와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잘 빠져나와요. 다섯 번만 해주세요. 5번만 자기 직전에 그리고 반대로 왼쪽 라인이 작거나 내려 앉았던 분들은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반대로 해서 들었다가 내렸다가를 다섯 번을 해주세요. 다섯 번. 다섯 번 하고 주무시면 되는 거야. 좌우 미대칭이 발생하지 않으신 분들은 똑바로 들었다가 내렸다가, 똑바로 들었다가 내렸다가 다섯 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주무시면 위장에서 식도를 타고 머리 쪽으로 피가 조금 빠르게 올라와요. 그러면 가스를 끓고 목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이그자리를 조정하고 모래주머니 차고 머리동작을 하고 다리동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보면 변화들이 나타나요. 어떤 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일하게 다리동작을 한 10번 정도 해주고 왼쪽 다리를 한 5분 정도 해주고 이것도 한 3, 3분 정도 있다가 내리고, 밤에 자기 직전에 했던 동작 패턴을 똑같이 해준 다음에 일어나는 거야. 아까 머리 들기도 했죠. 머리 들기도 다섯 번 해주고, 다리 동작도 자기 직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주고, 일어나면 여러분한테 좋아요. 근데, 주무시다가 잠이 깨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무시다가 잠이 자꾸 2시간 자다가 깨고 3시간 자다가 깨버리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다가 깨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직전에 했던 동작을, 다리 동작을 하시던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왼쪽 다리만 계속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면 제 말을 믿고 해보세요. 5분안에 다시 잠이 들게 돼요. 왼쪽 다리만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다시 가스가서 이동하면서 몸이 편안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와요. 그러니까 자다가 잠을 깨면 짜증 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왼쪽 발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면 잠을 다시 자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불면증 갖고 계신 분들 종종 계세요. 많아요, 왜요? 제가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뭐 그거 말로는 거의 5년 이상을 잠을 못잤대요 하도 한 시간 자는 날도 있고, 2 시간 겨우 자는 날도 있고, 잠을 못 자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다리, 다리 조작을 해 주면서 잠을 자겠어요. 요즘은 5시간 6시간을 자겠습니다. 주변 분들한테는 추천해 보시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한 분이라도 더 살렸으면 좋겠고 자 모래주머니 중량 조정하는 거는. 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거는, 대사정후군 치료법 76강 밑에, 바로 밑에 보면 댓글란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 생활 중에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기라도 하세요. 읽어, 76강 밑에 댓글. 와, 세상에 이렇게 많은 걸 해야 되나? 제가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그걸 올려 놓은 거 아니에요. 저그 작업하는데도 시간 뭐 1시간 이상 걸린 거예요.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걸 작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 놓은 거예요. 읽으는 보세요. 안 하더라도. 그리고 일단은 자는 것만 해도 명치 통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 요, 후속 동, 그, 동영상은, 낮 동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는, 제 다음 동영상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동상 찍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모리쯤 푸세요. 푸세요. 어. 그리고 대사증후 치료법 76강의를 보시고 그죠? 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뭐 뒷목이 아프다 여러 가지 그 유튜브에서 대사증 아니 대사증후 이 유튜브에서 50견 3일 치료법 이래 50견 네, 50견 있잖아 50견 3일 치료법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찾아서 그 바로 밑에 댓글라는 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에 대한 치료법이나 치료 가이드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유익한 게 되게 많아요. 그게 하여튼 명치 통증도 잘 다스리시고 뭐 해보세요. 하여튼 다음 동영상에서 하여튼 뭐 후속 조치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